비견은 항상 사람에게 그 동기가 유발이 된다. 네 반갑습니다. 네, 비견과 급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파워 유형에는 비견과 급제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비견하고 급제가 이제 드러나는 양상이 또 다르겠죠. 일관하고 똑같이 생긴 모습을 한 것이 비견입니다. 일간이 간목일 때또 간목이 하나 더 있다 하면 비견이 될 거고, 일간이 병화데또 병화가 있다면 비견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똑같은 구성이 이제 비견이 되고요. 겁제는 음량이 달라지는 형태가 겁제입니다. 오행은 똑같고, 그러면 간목일 때 옆에 얼목이 있다면, 아, 겁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오행은 같지만, 이제 엄량이 다른 이 상황에서 비견이 드러내는 모습과 급제가 드러내는 모습도 음량이 다른 것처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비견은 일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어 정말 구분이 안가죠. 구분이 안가서 일간의 입장에서는 때로는 내가 일간인데 라는 것을 좀 외치고 싶죠 내가 일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동료들 주변에 비견에 해당되는 사람들 틈 속에 있을 때에 좀 나의 존재를 조금 더 네. 이게 발뒤꿈치를 딱 들고 조금 나를 보여주듯이 이제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것을 좀 구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가 좀 더+ 더 잘하는데 어,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주도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이 이것도 무의식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본인은 이렇게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협력 관계도 많이 취하면서 그, 거기서 내가 더좀 우세한 모습을 보여 있는 것이 바로 비견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 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비견 같은 경우에는 어좀 솔선수범해서 자기가 좀 여기서 주도해서 뭔가를 많이 일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도해서 일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서 이끌어 간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은 뭐,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을 작게 하려고, 뭐, 일을 피하지도 않고, 굉장히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막 자기가 다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비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이제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든든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또 옆에 동료 중에 다른 비견이 있다면은, 그러면 서로가 이게 분명히 어, 더 주도권을 더 잡으려고 누군가가 <웃음> 어, 신호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보이지 않는 마찰이 생길 건데 이런 모습이 우리 가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서로 이제 놀면서 잘 놀면서도 서로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파워가 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겠죠. 막 이렇게 조금 의지도 되고 되게 느낌이 좋을 겁니다. 근데 또 이제 상대적으로 또 이제. 같이 맞물리는 구성이 된다면, 분명히 그 조직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조직을 떠나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비견은 그런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겁쟁이 같은 경우에는 실상 사람 속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대상, 어떤 그 목표점, 또 취하고 싶은 물건, 물건이든 뭐 아니면 은어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어이 사람들하고 견준다 라는 개념보다 이 경쟁자로 만들지 않고 내가 빨리 나는 취해야 되겠다 라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급제는 한자가 제가 재물제짜고 급자가 급탈할 급자입니다 재물을 급탈한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도둑놈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재물을 내가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꼭 취할 것은 취해야 되겠다 라는 의미가 있죠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다 취해야 되겠다라는 개념도 들어있습니다. 어, 급제가 있다고 그렇다고 뭐다 도둑님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이제 구성이 안 좋으면은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웬만한 구성이 좋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급제가 내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꼭 취해야 되겠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하고 견어야 된다는 개념보다 나는 어이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나는 빨리 취해야 되겠다 라는 데더 초점이 맞춰져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가 경쟁자를 만들면 만들수록 내가 그것을 취하는데 더뎌지겠죠 그리고 또 에너지도 많이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경쟁자로 만들지 않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쓸수 있는 것이 바로 극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극제의 경우에는 외모, 그러니까 드러나는 외모나 이런 모습에서도 경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눈썹이 올라간 사람보다 약간 눈썹이 내려온 사람들이 많고요 되게 이제 이렇게 약간 웃는 모습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어, 경쟁을 늦추는 아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경쟁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외모를 좀 가지고 있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인의 집념은 때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죠 뭐 모든 매사에 다 그렇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딱 생겼다면 그때는 어 정말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듯이 예, 그것을 취할 때까지 계속 전진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장애물이 많이 있겠죠 예 그러면 이 장애가 있을 때 잠깐 쉬었다가 또 넘어갔다가 장애를 넘어갔다가 장애물을 넘어갔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계속 도전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한테 내가 장난감을 하나 사서 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비경 같은 경우에는 당장 때렸습니다. 빨리 사달라고, 누구도 가지고 있는데, 옆에 친구도 가지고 있는데, 나도 가져야 되는데, 빨리 사달라고 때렸죠. 막 드러눕죠. 예.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못 사주겠다 하고, 이제 혼나고, 이렇게 해서 그 상황이 종료가, 혼나고 종료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니면 은 어머니가 못 이기면은 사주게 되든지 그래서 취하게 되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가지게 된다면 극제의 경우에는 장난감을 못 가지게 될 상황을 최대한 없앤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막무가내로 사달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절당하는, 못 사게 되는 상황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접근을 합니다. 아, 이런 걸 갖고 싶은데, 이런 게 있던데요. 이렇게 해서, 어, 이런 거참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간을 보듯이 들어가는 거죠. 간을 보듯이 들어가서 또 어머니에게 이제 혼이 난다. 예를 들어서 또뭘 그런데 관심을 가지냐. 저번에 또 사줬는데 또왜 그러냐고 이제 혼이 나면 한 발짝 뒤로 물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조금 있다가 좀 기분이 좋은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질 때또 설명시 또그 얘기를 꺼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차례 어, 지속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삐집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급제한테는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오랜 시간 끝에 결국엔 사주고 말게 되는 모습,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급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급제는 한 가지 목적, 끝까지 자기가 그것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데 목표를 두고 이제 계속 물러섰다 들어갔다 <웃음> 물러섰다 <웃음> 네, 나아갔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시간을 좀 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런게 이제 장난감을 사게 되는 경우가 아닌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어디에 어 들어가야 되겠다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데 목표가 잡혀진다면 급제는 또그 집념이 끝내주죠 예, 꼭 해내고 마는 그런 집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쁘게 써였을 때는 엄청나게 나쁘게 쓰일 수도 있겠죠 정말 뭐 도둑질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이게 어 바람직하게 쓰였다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급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견은 되게 그 어떤 뭐 심리적인 양상 이런 게다 드러납니다. 어 친구 관계에서도 나도 똑같이 해야 돼. 저 친구가 했으면 나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뭐, 예쁜 삐는 친구가 꽂았다 하면은, 어, 예쁘다. 나도 저거 사야 돼. 어디서 샀니? 이렇게 해서 본인도 사가지고 또 똑같이 꽂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이제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고 또 어떤 질투심이나 내가 하고 싶은데 친구가 하는데난 못한다. 이런 질투심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표현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양성적으로 드러내죠. 그 반면 급제는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는 라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못 알아챈다. 이 사람의 어떤 뭐 욕구나 이런 것들을 잘못 알아채고 그냥 참 좋은 모습, 좋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이 들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아, 뭔가를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취했을 때, 옆에서는 친한 사람은 뭐 배신감도 든다는 거죠. 어머, 내가 이렇게 친하고 나는 모든 걸다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내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어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어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급제의 모습인데, 급제는 실제로 뭐, 속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어 그건 아닌 거죠. 같은 생각에 어저 사람한테 이게 중요한 게 아닐 거야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안 했을 뿐인데 또 옆에 누가 비견 친구가 있다면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비견의 친구는 모든 걸 양성적으로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급제의 모습에 마음이 상하고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원치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은 사랑 관계에도 굉장히 어 상처를 많이 받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급제와 비견은 어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런 양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제는잘 드러내지 않으니까 우리가 포카페이스를 잘한다. 포카페이스 아시죠? 포커칠 때이게 표정이 하아도안 안 드러나야 배를 읽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은 뭐 산업 스파이 뭐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급제가 있어야 잘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경보다도 급제로서 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사업수단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어, 자기의 수를 다 읽히지 않으면서 자기의 목적을 취해 나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대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비은뭐 그대로 다 수면에 다 드러나니까 표면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그런 데서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한편에 이제 사업하려면은 겉재 하나 정도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요. 뭐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겉재가 뭔가를 취하는 방법과 비견이 취하는 방법은 다르다. 비견은 항상 사람에게 그 동기가 유발이 된다.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그 사람보다 내가 잘하고 싶고 그 사람만큼 하고 싶고 그 사람이 하면 나도 같이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동한다고 하면 급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트로피가 나는 어 그것은 내가 취해야 될 트로피다 라는 생각에 그 트로피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그 트로피를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 작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로 그렇게 해서 취할 수 있는 취하게끔 되는 것이 바로 극제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비염과 극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